지금 이곳은 4월 10일 오전 9시 18분입니다.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비닐기가 완전히 멈춘 후, 좌석을 뒤저시 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겸허블 선관에 오실 때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. 내리실 때는 여러분의 소중한 물건, 그리고 지내와의 기억 모두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. 내 최고 여행기를 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Ladies and gentlemen, we have landed at Central i n t e r n t i o n a i r Force, the letter r diagno, 9-19.